운동방정식 입자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운동방정식이라 합니다. 장 장을 기술하는 양과 위치와 시간에 대해 이 양들을 1차, 2차 미분한 양들과의 관계를 운동방정식이라 합니다. 운동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며 이방정식을 풀면 개의 경로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개의 모든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고전적 지식에 의하면 주어진 개의 모든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지정되면 이 개의 상태는 완전히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운동은 원칙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치와 속도가 지정된 그 순간에 가속도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순간에 대해 위치, 속도, 가속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위치의 3차, 4차 등등 미분값 역시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참고로 자연현상에 대한 양자론적 지식에 의하면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알수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양자론을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지상 10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면 대략 4.5초면 지상에 도달합니다 이 식은 바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즉, 한번 적분하면 dot y t 는 m gt plus dot y 0 입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에서의 낙하 속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적분하면 yt는 마이너스 1 2분의 1 gt제곱 플러스 dot y0t 플러스 y0입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에서의 낙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y0는 초기 위치입니다. 단진자 그림과 같은 단진자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은 비선형으로 바로 적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진동각이 적다고 근사하면 즉 sin by e 파이로 근사하면 선형 미분식이 되어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사하지 않고 풀이한 정확한 해는 미소진동을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행성운동 그림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역시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향후 중심장 내에서의 운동을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위식들의 모양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한편 스프링에 매달려 왕복 운동하는 경우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외력과 마찰 저항이 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b는 마찰 저항이고 f는 외력입니다. 참고로 비틀림 회전하는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RLC 직렬해로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RLC 병렬해로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식들도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위식들은 해당 분야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자기장 내 전하의 운동 방정식 전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 이가 받는 힘은 다음처럼 나타납니다. 전기장 E에 비례하는 힘과 자기장 H와 운동속도에 비례하지만 그 힘의 방향은 운동속도와 수직인 힘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C는 진공에서의 광속입니다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0.001 테슬라의 균일한 자기장이 z축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 여기 즉 x equal 0 y equal minus 1.7 z equal 0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강속의 100분의 1즉 0.01c z축 방향으로 0.001c 속도로 입사한다고 합시다. 이때 전자는 노렌저 힘을 받아서 직진하지 못하고 그림에서 보듯이 나선 형태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회전 반경은 1.7cm 이고 한바퀴 도는 회전 주기는 3 6나노세 입니다 참고로 로렌츠힘이 적용된 분야는 다양합니다 가령 스피커나 전기모터 입자가속기나 하전된 입자의 질량분석기 전자기 힘을 이용해 물체를 고속으로 발사한 레일건 핵이 융합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융합로 등등 또로렌츠 힘은 거시적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령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날라오는 양승자나 전자 같은 하전 입자를 지표면에 도달 못하게 막아줍니다 지상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지구 자기권의 자기장의 세기는 수십 마이크로 테슬라 입니다 가령 50마이크로 테슬라인 지구자기장 안으로 광속의 1,000분의 2, 즉 0.002C로 수직입사하는 전자는 자기장에 의해 대략 회전반경 70m로 더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대기권 상층부의 기체와 마찰하면서 빛을 내는데 이것이 오로라의 주요 원인입니다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 이 방정식은 점성이 일정한 유체의 운동을 기술합니다 여기에서 에타와 제타는 유체의 점성과 관련된 값입니다. 이 식의 자세한 것은 유체의 값을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막스웰 방정식. 전기와 자기는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하나의 4 벡터 포텐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와 자기 현상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통합된 관점에서 기술하는 이 식은 전자기학의 근간이 되는 기본 방정식입니다 이 식의 자세한 것은 전자기학을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중력장 방정식 Gravitational Field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는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한편 두 입자 간 상호작용 속도 즉 신호 속도는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합니다. 따라서 상대성 원리로부터 모든 관성계에서 신호속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 일정한 신호속도를 강속이라 부릅니다 신호속도가 유한하다는 것과 상대성 원리를 합쳐서 특수 상대성 원리라 부릅니다 한편 관성계에서 속도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힘을 관성력이라 하는데 이 관성력과 중력은 국소적으로 같다는게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입니다 특수상대성원리와 등가원리를 합쳐서 일반상대성원리라 부릅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일반상대성원리에 근거해 물질과 중력장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이 식의 자세한 것은 상대론을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양자론에 의하면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결정할 수 없으며 오직 확률밀도라만 알수 있습니다 또, 운동량, 에너지 등등 물리량은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한 최소값을 기준으로 불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최소값을 플랑크 상수라 합니다. 이것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고 물리량을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고전적 개념과는 상반됩니다 가령 수소 원자에서의 전자의 에너지를 구해보면 다음처럼 에너지는 환산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곱하기 전하량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주양자수 제곱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미세구조 상수로 대략 0.0073 입니다 바닥 상태에서의 에너지를 구해보면 대략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터입니다 그림은 바닥상태 즉 주양자수 n이꼴 1에서의 위치에 따른 전자 존재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중심은 질량 중심이며 수소 원자 핵이 있는 곳과 거의 일치합니다 핵이 밝을수록 존재 확률이 높으며 가장 높은 곳은 핵으로부터 53 피코메타 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고전적 개념의 궤도를 그리며 나타나지 않고 그림에서 보듯이 마치 도넛이나 구름처럼 퍼져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디락 방정식 위의 슈레딩업 방정식은 비상대론 적인데 이 식을 특수상대성 원리에 부합하게 상대론적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가령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를 구해 보면 다음처럼 나타납니다. 이때 비상대론적 값과 비교하면 대략 다음처럼 차이 납니다. z 1일 때즉 수소핵이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 바닥 상태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구해보면 즉 상대론적 보정값은 대략 마이너스 1.8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선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z equal 1일 경우 보정값은 작지만 전하수 z가 커지면 즉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차이는 전하수의 내적곱으로 커져서 상대론적 효과가 강해집니다